짜자자잔, 짠. 이번 브이로그는 24시간 브이로그는 아니고 또 일이 되게 스케줄이 많더라고요. 방송 촬영도 있고 이제 뭐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도 있고 피부가 좀 좋은데 여기 턱이 이렇게 뾰루루룩 하고 나았어 제가 작년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웃음> 근데 그냥 식은땀이 이렇게 나더니 지 근데 정신을 차려서 멀쩡하게 다시 걸어가지고 <웃음> 집으로 오고 남자친구랑 공연장에 갔다가 공연장에서 이렇 실려 나오듯이 <웃음>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이제 작년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피가 잘안 돈다고 하기는 했거든요 올해는 약간 계속 또한한 한 달째 부정출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출혈이 계속 있어서 턱에 이렇게 뾰루지가 생기나 봐요. 4시 인데요. 이제 일이 끝났어요. 빨리 집에 가서 아직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웃음> 너무 배가 고파. 밥도 먹고 오늘은 조금 쉬고 편집도 조금 하고 그럴라구요 <웃음> 저 이제 일하러 갑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일을 하러 갑니다. 지난번 24시간 브이로그에 나왔던 혜민언니 촬영인데 어, 자주 촬영을 하고 있어서 히힝 오늘도 하러 가요. 1등으로 도착했어요. 뿌듯하다. <웃음> 지금 이렇게 짐 정리를 했고 이건 오늘 립들 그리고 이제 파데들이랑 기초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마스카라랑 컨실러고요. 제가 잘 일할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색조들만 골라왔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고데기인데 요거는 판고데기고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요거 다이렉트기고요 요게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했었던 볼륨고데기예요 이렇게 빛두 가지는 항상 꼭 들고 다니고 소프트웍스 정보를 많이 물어봤는데 요거예요 소프트웍스가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야, 예쁘더라 야, 그럼 여기서 얼그레이 냄새 난다? 진짜? 그 밀크티 향나 맡아봐 우와. 그치? 우와. 신기한지. 밀크티였나? 밀크티. 색, 이거, 이건 나 집에 있지. 아, 이거 있어? 응. 이것도 좋아. <목소리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게리 뷰티 나왔던 건데. 게리 뷰티 끝나고 끝났 <목소리도>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아, 종근당 거구나. 나 이거 봤던 것같지 이쁘게 볼에 만들어졌지. 어, 아, 근데. 아니, 근데. 좋아. 어, 지금. 지금 그,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거. 너무 예뻐. 어, 좋아. 헉, 너무 예뻐. 마지막으로 그, 그, 아이언가 내려놓고 찍어 놓고. 나왔어, 나왔어. 에이컨 나왔어. 여기 비팔포탈 보여줘야 되는데. <웃음> 어, 이거, 넌 너무 예쁘다. 요정 머리 아니야, 이거? <웃음> 네, <웃음> 언니 입으로. <웃음> <물어>. 언니 입으로. 요정 머리 아니야? <웃음> 오, 예쁘다. 아, 예쁘다. 나는 요정이다. 네? 저 수빈님. 오, 이분 진짜 헉?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건 제 음, 이거 네일 아이라이너. 너무 예쁘다. 더 스티시다. 나 맨날 영상에서 항상 언더 채우는 걸로 찰. 언더 채울 때 네? 이거 음, 너도 이거 찍어봐야겠어 음. 예쁘다. 예쁘지? 음.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음. 예쁘다. 노정머리 했어요. <웃음> 비와... 이사가 며칠 안 남아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정신없다. <웃음> 그래서 잠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짐을 싸는 게 너무 막막해요. 너 나와도 돼? <웃음> 왜너 나와도 돼? 저 남동생 군인이거든요. 군인이야 너 지금? 난내 남동생이 군인으로 빠질 줄 몰랐지. <웃음> 지금 짐들이 하나씩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방이었어? 너내 브이로그 나오면 안 돼? 안 된다고? 군인이라 머리가 짧아요. 직업 군인인가? 어, 응. 장부죠. 동생이 아르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고 장교를 하거든요 원래는 전혀 이런 쪽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여기 예술의 전당 살때 여기 안쪽 골목 한번 차로 30분 넘었다 이렇게 화장품들을 정리해놨는데 이사할 때이 짐을 한 번에 다못 옮긴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박스에 옮겨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이사했다 와산뷰다 <웃음> 2년만에 해를 보고 산다 <웃음> 음, 나 해보면서 살고 싶었어 와 지금부터 <웃음> 이제 짐을 나, 나 정리할 심을, 거예요. 심을, 올라올게. 어. 제가 그동안 북향이어가지고 해를 못 보고 살았거든요. <웃음> 그래서 이제 정리도 좀 하고 이제 조금씩 짐을 옮기려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집을 좀 정리했어요. 동생이 정리 다 해주고 친구랑 이 정도 옆에 들어올 가구도 좀 있고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됐어요. 저녁 8시 반, 이제 9시가 다 됐는데 전또 일을 해야 돼서 씻고 일하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딱 10시예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사도 하고 짐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어요.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마켓 예정이 있어서 마켓 리허설을 하러 가고 제가 이제 방송 쪽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러 가는데 저의 수혈제입니다. <웃음> 이거 없으면 일을 못해. 지금 12시예요. 일이 안 끝나. <웃음> 일이 안끝요 짜잔! 유치다유치 어머 어머, 뉴 아라 하우스! 근데 똑같지!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근데 오, 다른 느낌이다, 완전! 여기가 훨씬 넓어! 쩝쪼로만 나의 편집 간식! 으흠. 아, 이거 내일까? 내일까지라고? 길은 몰리고 몰리고 떠올리는지 몰라 나이 영상 번호 응. 따인 날 했던 메이크업이다 직장이인거 같았어 아 호텔 1층에서 알을 마시고 있었는데 직장이 응. 다가와서 번호를 물어봤어 어? 나땀 삐질찌질 막 흘리고 이래서 정상이 아닌데 <웃음> 2 시인데 아, 졸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게 할수 있어. 3 0이세요니다아이데요나시제기이하습니다 3시 15분 전. 7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몇시못 자네. 일단 오밤 빨리 잘라고요 오전 8시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려구요 찍고 응. <웃음> 있었어? 응 24시간이 모자라요 <웃음> 저도요 늦었어 어떡해 <웃음> 늦었어 늦었어 아침이라 너무 부었어요 핏잡힌거죠? <웃음> 저 때문이죠? <웃음> 제가 다쓴캠 오마이 크림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KBS로 넘어가요. 오늘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했었던 가수분이 나와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어. 박재범 씨가 나온대요. 와 저기 KBS가 보인다. 도착했어요. 2 4시까지인데 조금 늦었어. 10분이에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가지고 녹화도 열심히 하고 오늘 출연했던 분들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박재범 씨도 출연했고 제가 그 푸듀를 진짜 열심히 봤는데 푸듀에 김용환 씨도 출연했고 뭐 조세호 씨랑 문창희 씨 개그맨 분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게 일해가지고 좋았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출발하면서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샐러드 파스타 주문했거든요. 아까 낮에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제 집으로 빨리 가서 샐러드 파스타 먹으려고요. 너무 졸려. 자야 되겠다. 안녕. 도대체 이른 시간 뭐 하시는 거죠? 왜 아침 7시에 세탁기를 돌리시는 거죠? 진짜 부지런하다 언니. 너? 도대체 언니의 삶의 원동력은 뭐예요? 아침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아랑입니다. 맞아. 이 살인 스케줄의 힘의 원천은 밥인가요? 우리 실장 사랑. <웃음> 아둘다 약간 정... 나사나 나간 것 같아. <웃음> 하지만 오늘 이제 수요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직 목금이 남. 언니 일요일까지 스케줄 있어? 나나 나 이번 주 죽어. 나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쉬어. 오늘 4시에 끝난다며. 나 오늘 스케줄... 잊지 마세요. 새벽 4시입니다. 오늘... 오늘 스케줄 세개야 아직도. 아와 언니 대박. 과연 세탕 그냥 해낼 수 있을지. 아, 일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나 진짜 따... 유행이야. 입장에... <웃음> 이따 언니 세 번째 스케줄 오면 나 이러고 있을게. 어... 아, 스케줄 살개 싫어하냐고. 잠못 자도 피부는 좋군요. 네 그리고 저희 아침입니다. 와 아침. 요거는 제 아침이에요. 맛있겠다. 이제 점심 좀안 되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지금 마음이 급해요. 늦었어. <웃음> 뭐 스토리보드 확인하다가 뭐 정신 차리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촬영은 배틀그라운드 배그 프로게임 선수분들 프로필 촬영이에요. 지금 1시 반인데 제가 2시 반까지는 삼성역으로 넘어가야 돼서 빨리 일 끝내고 나왔어요. 풍경 참 좋다. 이쁘다 구름. 너무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은데? 예, 네, 아마. 근데 이제 그 저희 방송이 9월7일이어서월7일이어 9월 가지고, 네, 그거는 피디님하고 네, 네. 상의 한 분씩만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거 끝나고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냐? 어, 중간에 네. 그러셔도 너무 좋죠. 상관없어요? 네네, 네. 질문을 계속 중간중간에 받으셔도 문제없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겸 저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아랑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장면 올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봤을 때뭐 레고나 뭐 음악 이런 것들도 딱 뭔가 제품이 딱 보이게끔 아니면 나의 뭐 장점 같은 거나 내가 올리고 싶은 썸네일은 최대한 좀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오후 5시 반인데 끝났어요 스케줄 강의가 삼성인데 네, 마포동으로 갑니다 마포구 파주? 파주 쪽? 아직 내비를 찍어봤는데 이제 5시 반인데 6시 40분 도착이래 이 정도면 7시 도착 예상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먹었죠 아직 도시락 못 먹은 것도 있고 하늘버리도 있고 아니 삼성역에서 홍대 홍대 여기 합쳐 어떻게 2시간 10분이 걸리지? 생일시간 걸려가지고 아, 뭐약 제외하니까 너무 반갑잖아 아잘 훌쑥해졌네 어. 어, 살 빠졌어 나 어떡해 어. 몇 시간 만에? 난 스케줄 3개, 나 스케줄 세개 나야 나 체력이 안돼 이제 늙었나 봐난 잠깐 잠깐 이랬는데밤 됐어 아 오늘 동시 녹음 지옥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어? 동시 녹음 지옥 아 동시 녹음이야? 네 동시 녹음이라고? 응. 진짜 왜 이러니 분짜티 작 제일 싫어하는 동시 녹음 동시 녹음은 어떤가요? 아, 어, 아주 매우 불편하고, 노잼이고, 딴짓도 못하고, 숨도 잘못 쉬고. <웃음> 최악이야, 동시에. 여기, 여기. 아. 왜, 딜레이 됐어? 아 머리 하는 분장이 그 분장이 아니. 그냥 하더라도 기본 기석 가면은 얼추 해 주는 하나 편퇴근이다퇴근이요퇴근과슛 여러분 새벽 4 시가 좀 넘었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서 오늘은 바로 자려고 해요. 아침 맞아. 아침 먹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Your My Sunshine 지친 제 마음을 힐링해주는 물건이야. Your My Sunshine 컵 진짜 귀엽다. 언니가 이사했는데 뷰가 끝내준다. 집 먹을까요? 네. 언니 얼굴 나와도 돼? 근데 상태 많이 안 좋은데 잘 없어? <웃음> 와 매미 소리 봐. 그거 찍는 잘것잘 같아. 합니다.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 수준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놔야 돼. 잘 먹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약손 명가 가서 마사지 받으려고요. 에는 남자친구도 만나기 때문에 힐링하고 갈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종아리 관리 받으러 왔는데 대박 시원한 거 해준대요 <웃음> 훨씬 시원해요? 진짜? 훨씬 어? 어떡해? 설레요. 바다풍 반할 수도 있어. 진짜 같은 아리 관리예요? 같은 아리 관리인데 뱀부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뱀부 테라무 네. 오마가 oh 너무, 너무 좋아. <웃음> 다시 또 토요일이 됐어요 일주일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네 오늘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가요 원래 이제 알고 지내던 아이돌 동생이 있는데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서 이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항상 일하는 우리 소람실장을 먼저 보내고 저는 이제 오후에 촬영장 방문을 합니다 오후에 단체 군무신이 있다고 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해요 촬영장 도착했어요. 올라갑니다.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조심스럽네.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오! 어? 뭐야? 뭐야? 보고 싶었어.. 나한테.. 시간이 너무 안 걸려.. 아랑님 여긴 <놀람> 어디죠? 이것은 바로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장! 제가 커피를 쓸 거예요! 대박! 아랑르님! 오리지널 짜이나? <놀람>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어머, 나와도 되나요? 어머, 어머, 어머. 저, 나 빨리 저거, 저거 봐. 네 저의. 이거 누나가 준거다 쓰고 또 하나 샀어. 아, 진짜. 포즈 다거지되는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스케줄을 어쩌다 보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함께 하는 거아니야저 어, 객식구입니다. <웃음> 이전에는 그냥 같이 살고 같이 일하는 거 같지 않아요? 편집해서 보면. Oh 늘 항상 힘이 될때 나에게 힘이 돼주는 나무같은 언니 진 언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이제 내일이 나 일주일이 지 끝난 날이야 그래 눈물이 나가지고 나 이거 너가 예쁘다 했던 그 가리봐 장아 언니 어제 라이브 때도 입고 있는 거나 봤지? 어? 그저께 <웃음> 맞지? <웃음> 맞지? 맞지? 우리 이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러시는 제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 첫 영상을 찍어준 감독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웃음> 빈치도씨랑 촬영한 곳이래요. 여기는 인사들만 오나봐요. 영현이 어머, 같은. 어머, 어머. 예피. 어머, 나도 여기 왔으니까 인사야? 예약서를. Yeah. 어, 알아. 뭐야?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어, 어? 알아봤어요? 어, 어, 어. 아 진짜 대박 대박 오랜만이에요 진짜. 아니 몇년 만이에요 어머 <웃음> 매너 다리 얼른... <웃음> 촬영 끝나서 이제 퇴근 다음 최종 근무지는 홍대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빠이빠이 합니다. 귀엽지. 아니 나처럼 뭐잘 잃어버리는 사람 딱이잖아요. 그렇지, 그 이거 이렇게 벗으면 짜자잔. 핵 인싸템. 쓰면 짜자잔. 아, 이거 되게 예쁘다. 그렇지. 바이바이. 음. 안녕. 끝. 언니 옷이랑 커플. 커플. 저는 태그. 오, 여기 약간 너무 골목에 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일요일 아모레퍼시픽 본사로 가요. 제가 오늘 드디어 마몽드의 라이브쇼가 있어서 오늘 낮에 잠깐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는데 으아, 떨려. 라이브 마켓 끝나서 퇴근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칭찬 잔뜩 받았어요. 진짜 어 같이 믿고 구매해주신 저희 몰랑이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 일주일 브이로그 오늘 끝났는데 음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산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상 담아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몰랑이들 항상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끝. 이제 휴식이다. 안녕. 퇴